자, 제일 기본적인 비행기의 키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뒤집어져 버려요. 이건 확확 확! 연기가 공중에서 확확 확! 확, 확. 자, 제일 기본적인 비행기의 키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모두 원 조종기가 기준입니다. 자, 조종기 엘리베이터 스틱을 당기면 오리나기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비행기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당기면 상승을 하는 겁니다. 밀면 하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제기면 비행기가 좌회전을 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건데 러더는 초보는 잘안 씁니다. 안 쓰니까 이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내가 초보라면 이건 없다라고 생각 하세요. 이거 그냥 움직이지만 무시하시면 우시하시, 된다. 그냥 땡기면 올라가고 밀면 내려간다. 요거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른쪽 스틱은 에일로론 스틱입니다. 이걸 왼쪽으로 제끼면 비행기가 좌회전. 실제로는 비행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건데 이걸 좌회전, 우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날리셔도 충분히 그냥 그렇게 날아갑니다. 왼쪽으로 제끼면 좌회전. 왼쪽을 잡면 후회전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스로틀 예, 스틱을 위로 올리면 모토가 돌아가겠죠. 보토가 돌아가면서 비행기가 쭉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비행기를 날리실 때이 제일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비행기 스틱을 탕탕 튕기는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비행기 조이스틱 끝에 보시면은 되게 뾰족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뾰족 뾰족한 거보입니까 돼 있어요. 이게 뾰족뾰족하게 돼있는 이유가 사람이 손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손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놨는데 초보들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걸 잡고 이렇게 놔요. 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은 비행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이걸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은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서브가 충분히 그 속도를 따라갑니다. 내가 움직이는 속도만큼 서브도 충분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내가 손을 이렇게 튕기면 이 튕길때의 따르르륵 하는 이 진동을 서브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서브가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따르르륵 튕기는 속도를 따라갈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이렇게 튕기게 되면 서브는 못 따라가는데 신호는 자꾸 빨리빨리 가라는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서브가 금방 손상이 되게 됩니다. 고장이 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을 하실 때 절대 이걸 튕구지 마세요. 이렇게 튕구지 말고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스틱을 놓치지 말고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을 하세요. 특히 올해 조종을 한 프로파일럿들은 보면 은 손끝에 전부 굳은살이 베겨있어요여기 엄지손가락에 굳은살이 베일만큼꾹 눌러서 손끝이 이렇게 하얗게 되죠. 보시면 은 하얗게 되죠. 이렇게 하얗게 돼서 힘을 줘서 꼭 잡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종하실 때너 무키를 콱콱 이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아 당기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운전을 할때차 운전대를 이렇게 운전을 한번 빠져 가다가 시속 100km 도로만 하고 있다가 그에 톨게이트에 빠져나가야 돼. 치는 만큼 얘도 움직입니다. 제가 키를 조금만 치면 얘도 조금만 움직이고, 많이 치면 많이 움직입니다. 치는 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조종을 하실 때도, 너무 이걸 확, 확, 확, 이렇게 조종을 하시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확, 확, 확, 확,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종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눈금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한칸 내지 두칸 정도, 한칸 내지 두칸 정도, 그만큼씩, 조금씩 조금씩만 조종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조종을 하는 사람들의 조이스틱을 보시면 은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조종을 해도 공중에서 충분히 잘 날아다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비행기를 한번 이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이륙을 할 때는 아까 무게중심 보면서 던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핸들링도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비행기가 퍼꼬꾸라질 수도 있고 네, 옆으로 막비껴나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속도를 바를 때까지 똑바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던진다면 일단 적어도 한 1.5m 정도의 고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내가 손으로 던지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바르 지금은 스로틀을 중간 정도만 밀고 있는 상태고 바람이 화면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당히 겨우겨우 바람을 헤치면서 날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뒤로 돌게 되면 등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행기가 속도가 확 빨라지겠죠.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턴을 해서 맞바람으로 바람을 받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스로틀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풀 스로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제법 불더라도 처음에 비행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좌회전을 먼저 시작을 시키는데 내 네, 앞을 지나가서 네, 쭉 직진을 했다가 약간 좀그 육상 트랙 돈다는 느낌으로 자, 네, 예전에서 다시 직진을 하고 네,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자동으로 자세를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조종을 하면서 비행기가 왼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키를 오른쪽으로 쳐주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왼쪽으로 키를 쳐주고 또 비행기가 너무 내려간다 싶으면 당겨서 약간 올려주고 또 비행기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내려주고 자, 자꾸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조종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턴을 할 때는 좌회전을 할 때는. 에어로는을 왼쪽으로 약간 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살짝 당기고 다시 복귀 이게 루틴입니다 자 좌회전만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어로는을 왼쪽으로 치고 엘리베이터 당기고 다시 오른쪽으로 쳐서 복귀 다시 왼쪽으로 치고 엘리베이터 당기고 오른쪽으로 쳐서 두평 왼쪽으로 치고 엘리베이터 당기고, 오른쪽으로 쳐서 수평,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 어, 엘리베이터 당기고, 오른쪽으로 쳐서 수평 초보들이 보통 바퀴 달려 있는 비행기. 착도 바닥에 그냥 착륙하는게 제일 편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은 핸드런칭 이륙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닥에서 굴러서 하는 택싱 택싱으로 이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싱 이륙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활주로가 조금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항상 마주 보고 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지금 콜이 폴로폴로 거리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택싱을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안대로 비행기를 뒤집어서 택싱을 하려고 하면 비행기가 절대 뜰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행기를 바람을 마주보고 맞바람을 받으면서 택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 때, 이륙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바람을 받으면서 착륙을 합니다. 자, 방금 우리는 비행을 막 마쳤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배터리를 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조종기도 켜져 있고 배터리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종기 스로틀 스틱을 올리면 모터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착륙을 한 비행기를 내가 있는 곳으로 들고 오실 때 항상 배터리를 먼저 분리하십시오. 비행기 배터리를 빼는 게 제일 1번입니다. 배터리를 먼저 분리하시면 이제 조종기의 키를 쳐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그리고 나서 조종기의 전원을 끄는 겁니다.